새로운 컨텐츠인 무중력 스카이블럭 첫번째 판은 나무가 없어서 리틀 두번째 판은 용암이 흑요석으로 바뀌어서 리틀 세번째 판도 네번째 판도 그렇게 오트를 한 끝에 일부가 마무리된다 연비는 이 서버 지금 처음이잖아 응 어? 연비야 말해봐 왜이렇게 목소리가 크지? 어? 무소리 왜이렇게 크지? 장군감이나 그래 장군감에 아이 이때 됐어? 모르겠어 됐어 그냥 괜찮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... 우와 어 야야야야야 올라갔어? 야 장난치다가 큰일나 장난치다가 이거 육트가 아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여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저기 이어진 공간에다가 판을 만들어두면 몬스터가 스폰이 되겠지? 그러면 은 무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잡아낸다면 나무를 빨리 키울 수 있을 거야 걔네도 무중력 아니야? 설마 걔네도 무중력일 것 같은데?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에 빡빡하게 뭐야 살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거를 어차피 지금 했으니까 이걸 만들어 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몬스터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연비야 그니까 이 컨텐츠는 이 물이 생명줄이야 저게 막히면 이제 끊인 거네?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끊긴다거나 아니면은 이물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구조대가 출동해야 돼 근데 어머 음. 쟤는 왜 쟤는 죽었다 나왜 갑자기 정력이 적응이 안 되지? 정력이? 정력이 적응이 안된다 <웃음> 요즘 좀 빗소리가 정력이 부족하긴 해 너가 내가 부족한 거 봤어? <웃음> 아니 그건 아닌데 너 요즘에 자꾸 잠들잖아 잠자는 숙소의 공주 마냥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보여줘? 그거 내가 왜 봐야 돼아 <웃음> 날아갔네 알아서 해결하고 와 어? 드디 ㅋ 드디야그 맥락이 그게 아니야 드디야 <웃음> 맥락이 날아간 블럭을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알겠지? 아하하하하 <웃음> 어, 어, 어, <웃음> 맥락을.. <웃음> 우리가 맥락을 착각하게 되면 성인방송이 돼요 아 예예 예. <웃음> 이걸 계속 파도 뭐해? 어쨌든 근데 스카이블럭은 붕, 블럭이 국력이잖아 어야 발음 아, 되게 어려운데? 블럭이 국력 붕, 블럭이 국력 <웃음> 너도 국력 <블럭이>. 붐붐 <웃음> 팝 내가 오늘 조금 발음이 많이 안 좋을 수 있거든? 근데.. 왜냐면 친구랑 조금 수다를 많이 떨고 와서 근데 연비야 떨려. 솔직히 얘기할게 발음은 한두달 전부터 안 좋았어 <웃음> <웃음> 저희는 혹시 물량동이 누구한테 있나요? 어? 아 나한테 있어 양동이 나한테 있어 아 그래요? 이거 물설치했다 다시 깔면 안 될까요? 왜요? 안이쁜데 아니 예쁜 걸 추구하지 마 그러다가 물이 사라지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연비가 간만에 오른말 한다 얘네 저번부터 이쁜 거 이쁜 거 하다가 다섯 번 여섯 번 도전한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를 나 뭐라 한 거지? 빨리 물다 설치해줘 나 이거 없앤다 물 아이씨 알았어 나탈러리데 아이 잠깐만! 드디야 일로 와봐 대박! <웃음> 응 <웃음> 음, 근데 두디야 그러면은 일단 예쁘게 뭔가를 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준비를 다해 놓고? 이거 물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물이 딱 떨어지게 해놨다니까요 아 지금 해놨어? 아 그럼요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양동이를 줄게 근데 너 아. 괜히 욕심내가지고 저막 높이를 더 올리다가 막 깡깡 얼음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왜 점점 올라가지? 이게 약간 조금 관성이 있어 아.. 나랑 응. 저희 가보자 모래 아 모래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러면은 연비야 너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가 그렇게 아, 가면.. 그치, 아 잠깐만 데... 너.. 오케이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조금 올라가서 갈게 그 상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털었고 거기서 너가 블럭을 캐면 내 위쪽으로 날아올 거거든? 짐 캐봐 그렇지 그럼 내가 위에서 받아주는 거지 이렇게 정확해 정확해 캐캐. 여기 거 켤게? 다캐다 캐. 다 캐. 그렇지. 오. 어, 음... 이게 육트의 결과야. <웃음> 알잖아, 높이를. 그렇지, 너가 먹고. 그렇지, 됐다 아니, 섬이 아니, 하나가 사라졌어. 근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돼? 이걸 어디까지 하냐니? 이 섬을 어, 그러니까 완결의 끝이 어디냐고? 스카이 블록의 끝이 뭐야? 엔더 드래곤 사냥이지. 투디야 아, 맞아? 아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여기가 이 이상한데. 어, 물이 다안 사라지고 해서 그래. 이거 아, 싹 그렇게. 없어질 때까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이 실험 성공적이야 예쁘게 할수 있는 거 맞아? 아그러면그러면그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e s 근데 밑에도 다 준비된 거 맞아? 아그러면그러면그 e t 의심하지 마. 아니 의심하지만. 근데 저 아래 물까지 없어지는 거 언제 기다리고 있대? 아 아래 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. 맞아 맞아. 딱 그리 우리 돌 a m e thing. This is t h 아 그래? 역시. 역시. 우리 i 연구원님께서는 역시 모든 게다 시뮬레이션돼 있지요. 그럼요 그럼요. 아 완벽 완벽 완벽. 아 됐다 됐다. 아 이쁘다 이쁘다. 아오오 이러면 돌키가 쉬워졌네. 아 그럼. 오. 어. 여기는 안 예뻐. 거기 일부러. 일부러 안 예쁜 게 어디 있어? 아, 알았어 기다려봐 돌키와. 돌키와 <웃음> 기다려봐.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될 거는 여러분 저기 밤 됐을 때 몬스터 나오는 거 확인해서 뼈다귀 얻어서 나무 키우기. 그러면 밤이 될 때까지 다른 섬을 찾아보자 우리가. 그거 해봤어. 그런건 존재하지 않아 이제 아, 어떻게 진짜? 해봐냐면 아 아닌가? 야 아니야! 스카이블록 원본 내 기억에 섬이 내네 방향으로 있는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있어 어. 오잘 왔다 나보다 예. 연비 안심하고 캐 위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나좀 잘하는거 같아 어?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내가 대박. 다 먹었어 완전 고수 밑에가 안 캐져 <웃음> 잘한다며 <웃음> 야 밑에가 안 캐져 하면서 이렇게 위에 속 보는거 괜찮았다 <웃음> 응 음, 여기서 이제 묘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길 기다려야지 이거 연비 손으로 캔거니까 운 좋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가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나왔잖아 나왔잖아 나왔잖아 나왔잖아 오. 아이씨 아이 저걸 못 먹네 아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나온다 어또 사과랑 같이 나왔다 빨리 먹어라 야 뭐야 벌써 세개 나왔어 오 역시 내가 운이 좋다니까 그걸 그냥 후루 짜잔 먹어버린대? 배고프니까. 나중에 그걸 황금 사과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. 아니 사과 하나 더 나와. 근데 우리 지옥은 갈수 있나? 지옥 갈수 있어. 왜냐면은 저기 사막 섬에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게 흑요석 열 개야. 오, 나 참나무 모목도 나왔어. 모목? 응. 방금 응. 그랬어 너가. 참다운 모목. <웃음> 아니 더 꼬아서 듣지 마. 솔직히 참나무는 똑같았어. 아니 참다운 모목이라 그랬어. 아니야. V A R 해주세요. 꼬아서 듣지 마. 오케이 okay, 이거 그럼 한번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나 참나운 모목도 나왔어. 참나운 모목도 나왔어. 참나운 모목도. 와잘 들었습니다. <목소리> 오 뭐야? 어또 달았다. 어? 연비야 하나 더 해라. 오케이. 위에 캐빈님이신. 있어어그 와중에 나왔어. 손으로 했는데 묘목도 나왔어. 나좀 재능 있을지도? 이게 뭐 재능이야? 그냥 운이지. 야. <웃음> 맞긴 해. 운도 재능이야. 맞긴 해 그것도. <웃음> 지금 빗소리 돌안 나가는 구조 만들라고. <웃음> 맞아. <웃음> 지금 돌안 날라가는 구조 만들려고 지금. 돌이 계속 날가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우리 우주 정거장 짓는 거야. 아 이제 밤대 가는데 저기서 이제 몬스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. 어? 그러보니까 사막섬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막섬을 없애버려가지고 진짜 찾을 수 있나 이거? 사막섬이 이쪽에 있었지 않나? 이쪽으로 가면? 어, 어 맞았어. 웬일이야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. 해가 뜨는 곳에 있을지언니. 저 무슨 말투지? 아 이거 또왜 올라가 있어 쟤는? 아 이거 또 구조대 부를 수도 있겠는데 높이가? 사합니다 내가 해볼게 응. 어 여러분! <웃음> 나 어떡해! 나 어떡해! 나 연비 사고 올라가! 쳤대요! 연비 <웃음> 사고 <웃음> 쳤대요! <웃음> 왜? 좀좀 <점점> 올라가! 어떡해! <웃음> 이거 어떡해 연비는 거기서 살아! 엄마는 돌 캘테니까 <웃음> <웃음> 어, 어! 어 닿나? 아 구조대! 아구아 <웃음> 이거.. 어? 아 저녁이라 얼음이 얼수도 있어서 안되세요 아 맞다 네. 아 밤이라서 아 그러네 진짜 어야 그래 몬스터 나왔어 여기 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왜? 대신에 뭐? 대신에 나무를 좀 써야돼 오? 어? 보트? 굿나 놔준다고는 안했어 아니 놔줘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놔주면 되잖아 내가 블럭을 좀 둘까? 하나? 이거 캐면 되잖아 나와봐 이씨 뭘 고민해 야! 씨? 아, 아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씨?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비쏠 씨 비쏠 씨 씨? 예 씨? 비쏠 씨응 그렇지 그럼 나, 나도 나 데려가 됐다 오 요정도 야 그러면은 아하! 연비 안녕 <웃음> 일단 쟤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구해줄게 연비야 이거 내 목숨도 거는 거거든? 잘 받아 받아 먹었어? 기타. 일단 먹었어. 어. 잠 기다려 봐. 그럼 어. 설치하지 말고 기다려 봐. 연비야, 내가 이거 블럭을 던져줄 테니까 말이야. 너가 알아서 놓을만큼 놓고 배 밑에 설치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블럭 안 나지니 거기서? 그럼 다시 던져. 하나만 더 설치해 줘 봐. 근데 연비야, 내가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. 얘들아 어떻게 연비 뭐한 두칸만 더 올려줄 수 없을까 물이나 이런 거를? 누가 아까 그러던데 뭐, 뭐 쓸데없는 거에다가 뭐 하지 말고 어뭐 그러던데? 내가 쓸데없는 존재? 야 지금은 조금. <웃음> 어... <웃음> 물양동인 누가 갖고 있어 그럼? 대답 안 해주네..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물양동이 누가 갖고 있냐고 대답해!! <웃음> 야 w 네팀 버려?! 혼자 갈 거야? 누군가, 누군가 가지고 있겠지 아 저기 안에 있네 i n g to get you. I'm going to g e 거 you. I'm going to get 해주면 I'm going to get y o 어 i 야지들 i n g to get y 아니 따라오다가 지들끼리 싸움 난다. 비소라, 좀비랑 싸움 붙여봐. 야 근데 이거 나오잖아 뼈잘 나오는데? 알바야, 내가 지금 죽겠어 눈 있는데. 어? 너 죽은 어때? 어 케빈님 나보다 비다. <웃음> 아니야 이거 수면에 닿으면 어머. 그래 내가 저번부터 말했잖아 왜안 들어줘? 그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. 물량둥이 누구한테 있어? 나. 아니 그건 내가 던져주면 돼. 내가 던져주면 돼. 나한테 던져봐 아, 아 알았어 잠깐만 근데 빗소라 이거 조심해야될게 이렇게 왔을때 여기에서 눈와 이게 몇칸 차이로 뭔가 날씨가 그런가봐 던질게 어 훗! <웃음> 아잠깐만 아, 잠깐. 아 물을 캐면 되잖아 물을 캐면 되잖아 들어와서 물 캐고 야야 야, 이거 투디랑 너랑 같이 해야된다 이거 올라와서 너가 양동이 먹고 뭐 올라와서 너가 양동이 먹고 밑에 있는 투디한테 어 뭐야 너 뭐야 너나 가끔씩 이러네 야 이거 천운이야 이거 지금 빨리 블록 사가서 먹어 투디야나 블록 좀 줄래 어어 블록 블록 블록 블록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먹어 먹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들어가 어 됐다 어 됐다, 어! 됐다. 야 지금 빨리 부조해졌어 없어졌어. 강동이 왜 없어져? 양동이 밑으로. 거야 밑으로 간거 아니야, 간거 아니야? 이거 밑으로? 나한테 있으면 이거왜 나한테. 야 여기 던져봐 아래 <웃음> 아래 던져봐 지금 이 기회야. 어쨌든 블록 쌓고 먹으면 되잖아. 점프가 되니까. 아 이렇게. <웃음> 바보야. <웃음> 어 얼마나 올라간 거야? 야이 아... 눈이야. 아 아직까지 비야 아직까지 비야? 아 여기가 눈이 여, 여기 여기만. 야왜이 여기 눈이 칸이 있네? 눈이야? 왜이 칸이 딱 눈이야? 야, 이 칸이 눈이야. 아, 나 불안하다. 아니. <웃음> 뭐야 이거 왜이 왜 칸만 까만... 눈이야 <웃음> 하필이면 야 그럼 옆에다 설치해봐 우리 내려가기라도 먼저 하게 아 옆에서 설치하면 아니, 다 망하나 밑 여기까지 밑에. 오니까 눈이다 어, 밑에가 다 망해 아아아아아어 여기 아 여기까지, 어, 여기까지 오케이, 설치해 오케이. 보트 보트 보트, 설치. 보트 나한테 있어 그래 보트 설치해가면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자 <웃음> 진짜 이런 생존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을 거야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어기수라 이거는 아, 저거. 야, 근데, 아직, 저 밑에 물 모양이 너 말대로 미워. 어? 어, 아유. <웃음> 그냥 던질 건다 던졌어. 어? 아,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저거. 아니, 아니, 아니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어, 여기서. 눈 온다, 눈 온다. 눈 온다. 여기서. 클릭. 클릭이 안 돼! 클릭이 안 돼! 눈 온다! 문 온다! 눈이 내린다. 야, 이거 한 번만, 제발! 타! 제발, 누구라도! 하하하! <웃음> 눈이다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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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겨운 <웃음> 스카이블럭 정겹다 정겨워 잠깐만 일단 요거 섬 없애지 말고 내가 얼른 상자만 가지고 올게 애들 되게 빠르게 하네? 지금 바로 네. 또 이제 돌 캐는 거 바로 또 만들어야지 야 근데 꼭 4코어 필요해? 그럼 우리 사람이 몇인데? 사다리 만들으세요 그게 더 안전할 거예요 사코 아니 그렇게 블록 많이 못 캤어? 야 이제 사다리 만들자 나무 좀 자라면 사다리를 만드는 게 안전하겠다 이게 물로 하니까 표면에 갔을 때훅 떠버리는 게 있어. 같이 얘기하면서 해가면 안돼 우리? 용암 자리? 아 있어요? 여기가 용암 자리, 여기가 용암 자리. 수 아, 우리 그, 그, 그, 그. 저기 대화 어? 좀 해. 아 캐빈님, 아, 예. 예. 마술 보여드릴게요. 뭐죠? 여기 와보시겠어요? 자 보십시오. 네. 이렇게 명옥 이렇게 이 있습니다. 예예. 예. 저에서 보고 예, 있는데. 명옥을 예.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. 왜요? <웃음> 마술이니까. <웃음> 아니 왜? 그딴 짓을 왜 해요 지금 우리? 너 미쳤어요 드디어? 아, 몇터 하더니 정신 없어. 어예 예. 자 보세요. 야, 네. 어. 왜 이런 미친 자식아? 아니 왜저저짓저 저, 저, 저저 짓을 왜한 거야? 도대체 아, 아 발사된. 진짜 미치셨냐고요? 짜잔. 아 저게 뭔? 이제 저교 조교, 우리 저교가 이제 묘목을 줄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묘목이 짜잔 돌아왔죠. 근데 묘목이. 짜잔! 아니! 왜쟤복사한되잖아요 마술! 짠짠! 아니 그냥 주작을 하고 싶었다고 해 그냥! 아이고 원래 하나 있었어요 아 원래 하나 있었어? 아 그랬던 거구나 아, 주작인 줄 알았네 마술을 위해서 일부러 말안 했다고 아 그랬던 거구나? 아아 그런 깊은 뜻을 몰랐지 나는 아아 아, 깊은 뜻이 있었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네 짜잔. 짜잔! 요거 복사버그 연비야! 응? 그 뒤돌아서 그 상자에 돌좀 넣어 주겠어. 상자가 어딨지 뒤돌아서. 혹시 나는 뒤돌아? 보여? 대표님은 <웃음> <웃음> <태민이 웃음> 어딨지 봐봐 여기 있어. 보고 360도를 돌면은 똑같은 데를 보고. 연비야 나 여기 있어. 여기. 여기. 여기 여기. 아, 어 이거 투진데? 아니 나나 여기 있다니까? 저기 여기서... <웃음> <웃음> 아래로 연비야, 길어와. 연비야 나 여기 있다고. 자, 눈 연비 좀 봐. <웃음> 연비야 너 어떻게 나 있는 데만 안 아, 보니? 일부러 못본척한 거다 이 정도 나왔을 때 진짜. 진짜 너 진짜 너, 진짜, 너 컨셉 진짜, 진짜 대박이다. 너 불려시구나? 뭐 그게 어떻게 안 보여? 아, 진짜 불려시네 불려시 진짜로. <웃음> 진짜. 너의 시야는 정말 기적이야. 형나 돌블럭 줘. 어나 22개 있어. 거시기를 좀 늘려야 될거 같아. 맞아 맞아. 거시기를 넓혀? 그래 어어 어. 너무 작아. 그래, 거시기. 너무 거시기가 작아. 뭔데? 거시기 거시기지. 거시기가 <웃음> 작다고 야. 그러니까 얘들아, 우리 조금 천천히 해결해 볼까? 이 대화를. 자, 어 여기서 거시기는 말하는, 말하는 거시기는 거야. 어 우리가 사는 어. 이 땅을 말하는 거야. 어, 그지 어. 여기가 나무 농장, 그다음에 요쪽이 몬스터 농장. 어 나무 판자가 어 답답해 뒤져버리기 전에 빨리 말해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뭐가 아니야? 아, 나무 판자가 많이 없어. 아 그래. 나무 아직 안 자라서 그래. 우리 지금 진도가 너무 빨라. 이거 겨우 한날 지나지 않았냐 지금? 야,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깔끔하냐? 야 우리 고수 됐어. 어야 야, 정리가 됐어 정리가. 이제 뭐. 나무만 크면 된다. 나무? 응. 그러면 그거 해도 모에 모에 뀥. 잘 자라라 모에모에균 오늘 맛있어더라 너 모르지 오이식구나래 앞에 부분 아니야 알아 그럼... 오이식구나래 오 좋아 나래 모에모에균 근데 알아. 너 지금 집에 친구 알아. 있다고 안 했어 친구도 오이식구나래 나가 그걸 네가 하는 것도 알아 한데? 내가 하는 건 모르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<웃음> 나무가 왜안 자라지 근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왜 이렇게 안자는지 모르겠다. 연비야 진짜로 제대로 해봐 해봐 방송인이라면 이런 거 바로 해줘야지. 그러니까 이걸 못하네. 아케빈형보여주세 내가 시발. 한다고 재밌어? 맞아 케빈님이 <웃음> 해야지 재밌지. 연비님 아니, 너가 하는 게 재밌긴. 제일 재밌긴. 어이 쓰구나레 어이 <웃음> <오이> 쓰구나레 <웃음> 뭐야 뭐야? 와음와 아, 이거 연빈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? 저거도 어. 재밌을 수 있어. 해봐. 부담감 지셨다 사실 저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. <웃음> 맞아. <웃음> 빨리 해라. 빨리 <웃음> 해라. 나 했다. <웃음> 했다. 나 했다. 했다. 빨리 해라. <웃음> 안돼, 달락 웃었어. 안돼, 안나 아, 제대로 했다, 아. 나 진짜로. <웃음> 보여준다. 얼굴 빨리 쳐도 봐야지. <웃음> 보여줘라. <계속. 웃음> 아, 진짜로 하라고? 응, 그렇지. 오이식구다래, 오이식구다래, 뭐에 뭐에? 쭈. 아, 살짝 <살다> 부끄러움이 아직도 <웃음>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있는데. 조용히 해, 브라. 아니 너무 안 자라는데? 그니까 러 우리 고괭이 만들 나무도 없어 뭐 어떻게 이렇게 안 자랄 수가 있지? 어그네 <목소리> 혹시 저걸 저 계속 뭐, 들어가지고 안 자라는 뭐. 거 아니야? 뉴! <목소리> 썩은 거지 야왜 캤어 그걸 또아좀 말을 안 듣잖아 이 조급함! 이 조급함이 나무를 안 자라게 하는 거야 오늘 이 나무 자라면 퇴근 빨리해라 <목소리> 달하라 하얘라지, 잘로 마이크, 이안 잘하나가. 호 오케이. 오 크리퍼 날아가요. <웃음> 야, 근데 그거 조심해야겠다. 그 공중으로 뜨네? 폭발은? 야, 이내 위치 보이지? 내 위치 기준 세칸더 올라가야 돼. 아 오케이. 아야 밑에서 때리는 어, 건또 어떻게 해? 선생님, 바단 먹었는데? 아, 나 먹었다. 음... 해골 먹었다. 떡가루가 나왔다. 와, 와 나왔었다. 떡갈 아, 두개 나왔어. 뼈다기두 개. 그럼 두개 동시에 차르게 하자. 나의 능력을 봐어 바로 해봐 한방에 한번더 짠 한번더 여기 안 자라는 데 아니야 혹시? <웃음> 설마 한번더 해봐 짠 그렇지! 오. 나 그냥 한방에 빡 어? 어? 지, 이게 진짜 되네 오.